지금은 일본의 동북지역에서 대지진 발생 가능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일본 역사일의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작년 2월 13일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3의 강진 발생 당시와 지금 2022년 3월 8일의 상황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3월 6일 발생한 이바라키 현 북부의 규모 3.2의 지진이 우려되는 이유는 진원의 깊이가 90km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서 진원의 깊이가 깊이 90km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작년 4월 24일에 이바라키현에서 진원의 깊이가 100km인 지진이 있었습니다. 작년 4월 24일이면 동북지역 미야기현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한 후에 진도 5강이 발생한 시기입니다. 5월 1일에 동북지역 미야기의 진도 5강 발생 이전에는 관동지역 이바라키현에서 깊이 100km의 드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약 1년 만에 2022년 3월 6일에 관동지역 이바라키현에서 진원의 깊이가 90km인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2월 18일에 미야기현에서의 규모 5.2의 강진도 약 1년 만이었고 3월 5일에 동북지역 살리쿠에역의 규모 5.0의 강진 역시도 약 1년 만의 강진이었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 이바라키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규슈 지역을 보면 규슈 휴가나다에역에서 규모 6.6의 강진 발생 전에 똑같이 희한하게도 후쿠오카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아소산의 경계레벨도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균형을 잡는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슈와 동북지역을 세트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바라키현의 지진을 다시 되짚어보면 2011년 동일 본대 지진 당시 2011년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2011년 3월 11일 오후 3시 15분에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진은 서북서 동남동 방향 압력을 받아 생긴 역단층 해구형 지진이며 단층의 크기는 약 70km, 단층의 최대 미크럼량은 4.9m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근을 살펴보면 작년 2021년 8월 4일 오전 5시 33분쯤에 일본 이바라키 현 앞바다에서 규모 6.0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었으며 진원의 깊이는 약 40km로 추정됐습니다. 이 지진으로 후쿠시마 현과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현 일부 지역에서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됐으며 작년 일본 도쿄올림픽이 진행 중이었던 수도 도쿄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었습니다. 그런데 보름 뒤인 8월 16일에 오가사와라 제도에 후쿠토쿠오카노바에서 100년만에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5일과 5일에 발생한 이바라키현의 지진이 우려가 되는 이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